안녕하세요 보험금 판례방입니다 보험자가 수년간 보험료를 수령하다가 타인의 동의 없는 사망보험계약에 대한 무효주장은 신의치 위반이 아닌지 여부에 대하여 대법원 2004다 56677 토대로 명확히 이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쟁점 타인의 생명보험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 및 추인에 관한 법리 오해 등의 주장에 대하여 판시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타인의 생명보험 계약인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보험자인 망 소외인이 위법 조항에서 요구하는 서면에 의한 동의를 하였다고 볼수 없고 달리 이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습니다. 타인의 생명보험계약 성립 당시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가 없다면 그 보험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고 보험계약의 당사자도 아닌 피보험자가 이미 무효로 된 보험계약을 취인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보험계약이 무효로 될 수는 없습니다. 두 번째 쟁점, 신의성실 또는 금반원의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수년간 보험료를 수령하여 왔다거나 종전의 이 사건 보험계약상의 의료보장 특약에 따른 입원급여금을 지급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면서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한다고 하여 신의 성실 또는 금반원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수 없습니다. 세 번째 쟁점. 교통사고 재사망 해당 여부에 관한 체중법칙 위반 등의 주장에 대하여 가사 이사건보험계약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소외인의 사망은 이사건보험약관에서 정한 교통재해로 인한 사망이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. 마치겠습니다. 긴 시간 시청해 주신 점 고맙습니다.